안녕하세요 에어식스티비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GBLS사의 GDR15 EBB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 유명하긴 하죠. 해외 SNS에 사용자 그룹이 있을정도로 꽤 유명하지. 물론 토이스타나 아카데미, 아크로모형 같은 제조업체도 있지만 14세 미만 제품이 대부분이고, 토이스타 같은 것도 완제품이 있지만, 내부유닛은 수입해서 사용하니까 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은 GBLS 제품이 유일하지. 처음 발매했을때부터 상당히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 개발한다고 한지 꽤 오래되었지. 었 블로백이 되는. 전동건으로 정해놓고 제품을 개발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던거 같고, 해외처럼 대량생산을 못하다보니 까 판매가를 낮게 측정하는게 굉장히 어려웠을거야. 형이 제품 만드는거 보면 수량이 안나오면 단가가 높아지는거 긴하같더라고요 많이 팔린다면 대량생산공법을 적용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수 있겠지만, 막 시작한 시점에서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기에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슈팅매치나 게임에서 사용하고 리얼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GBB 위주로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 제품이 첫전동건 리뷰네요. 게임에서 실용성을 보자면 전동건이 가진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유지비 이외에도 집탄이 기본적으로 좋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되면서 장탄수가 많은 것도 장점이 되겠지. 하지만 사실감은 아무래도 GBB가 더 높지.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GBB로 입문해서 그런지 전동건은 크게 흥미를 못느끼겠더라고요전동건은 외형적으로 실총에 대리만족을 넣는다면 GBB는 사실적인 내부구조와 작동시 블록백반동 타격감, 그런 작동에 관련된 부분이 실총의 대리만족감을 주는 차별점이잖아. 게임용으로는 전동건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GBB처럼 블루백 반동이나 조작감을 느껴보고 싶다. 바로 그걸 컨셉으로 만든 제품이지. 외부에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있는데, 뭐뭐가 장착된거예요 레일과 개머리판은 순정이고 QD 사이렌서 PTS 아이언 사이트, 맥풀 바이포드, FMA PEQ, 다니엘 디펜스 수직그립, 볼텍스 바이퍼 스코프, 에어로프로시전 울트라 라이트 마운트, 아리사카 45도 RMR 마운트, 고스트RMR이 부착된걸 보면 약간은 지정사수같은 컨셉으로 튜닝을 한것같아 외관은 라이센스 때문인지 자체각인으로 되어있는것 빼고는 크게 흠잡을때는 없는것같아요 처음 제작된 이후 다양한 바리에이션 모델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디자인뿐 아니라 제작공법도 많이 바뀌었어. 처음에 나온 한정판 성격의 제품은 리시버를 CNC가공으로 만든 제품이라 굉장히 비쌌는데, 그 이후 다이캐스팅으로 양산된 제품이 나오고, 가장 최근에 HK416모델은 단조소재를 후가공해서 리얼리티를 굉장히 굉장히 높였지.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만. 그리고 레일이랑 개머리판이 제외된 밸류 킷도 출시를 했는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 아 어차피 레일이랑 개머리판은 사용자들이 바꾸니까 그걸 아예 빼고 출시했구만. 그리고 나도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부적인 형상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보이긴 해. 특히나 방아쇠의 형상은 몰래요 손가락 닿는 부위가 라운드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평평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방아쇠 압력도 높은데다가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때 손가락이 굉장히 많아 아파. 저도 방아쇠 의 느낌은 GBB에 비해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실총에 방아쇠 압력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재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방아쇠 압력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전동거는 트리거가 단순히 스위치를 눌러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아쇠를 누르는 감이나 트리거 리셋이 전혀 없잖아요. 일반적인 전동거는 그렇지만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 보면 에어코킹 기반의 전동구조를 넣었다고 봐야돼. 피스톤을 잡고 있는 시어가 있고, 그 시어를 기구적으로 트리거가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아쇠 압력이 있고, 있어. 아 그래서 주비비처럼 첫발을 당겨서 코킹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점때문에 배터리 없이 에어코킹으로도 사용할수있지. 어, 이게 g b b 처럼 테이크다운이 되네요. 에어코킹기반의 전동건 구조를 넣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전동건하고는 다른 구조의 기어박스를 가지고있어. 피스톤은 에어코킹건처럼 후퇴시켜서 먼저 코킹을 하고, 이 상태로 방아쇠를 당기면 에어코킹처럼 사용이 가능해. 배터리 연결 후에는 피스톤을 감싸고 있는 볼트캐리어가 모터와 기어로 볼트캐리어를 후퇴시켜서 피스톤을 후퇴고정하게되고, 이때 시어는 피스톤이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뒤쪽으로만 제쳐지는데, 방아쇠를 당겨서 락이 해제되면 다시 앞으로 제쳐져 굉장히 복잡한데 솔직히 이해는 안돼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되긴 해 구조적으로 볼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작은 공간에 알맞게 잘 배치를 한것 같아. 다만 단점도 있는데 공간이 작다보니 필수적으로 힘을 받아야되는 부품들도 작아서 연사시어 같은 경우는 부품 파손이 자주 있다고 하더라. 부품교환은 했지만 연사로서 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 그런데 이 제품은 기어가 당겨주는 구조라 GBB랑 반동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GBB같은 경우는 가스압력으로 볼트캐리어나 슬라이드가 후퇴되고, 완충스프링으로 완충을 하는건 똑같지만, 이총의 경우는 GBB와 같은 구조의 완충스프링때문에 볼트캐리어가 후퇴할때 타격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완충이 되어버려서 실제 후퇴할때 반동은 아주 약해. 대신 볼트캐리어가 앞으로 전진할때 리코일스프링의 힘으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앞을 때리는 반동이 생기는거지. 아, 그래서 앞반동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볼트캐리어의 무게만 증가시킨다면 앞을 때리는 힘이 커져버려서 실제 리코일이 아닌 반대느낌이라, 우리같은 GBB유저입장에서는 이걸 블루백반동이라고 해야될지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런 작동사이클인데, 구조자체가 가 블록백 반동을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모순적이어서 메이커에서도 작동 사이클이 꼬인다는 문제 때문에 스크린 교체에 주의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이비비라고 보면 딱 맞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도 비비탄이 없으면 볼트 스탑이 딱 걸리더라고요. 지비비 탄창처럼 탄이 없으면 뒷부분 부품이 올라와서 볼트 캐치를 위로 올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신 전동건이기 때문에 볼트 캐치가 볼트 캐리어만 삽시키는게 아니라 전원 차단 스위치를 눌러서 정기적으로 신호도 끊어주는 역할을 하지. 확실히 GBB의 핵심 특징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기는 해요. 그면 이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0점 테스트는 10m에서 10발씩 3회를 발사하고, BB탄은 0.2g탄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만 쓰다가 이걸 쓰니까 방아쇠가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트리거압도 지비비보다 무겁고, 시어쪽 구조가 지비비랑 달라서 이질감이 좀 크게 느껴질거야. 그리고 우선 첫발은 장전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스프링압이 높다보니 까 조금 힘이 들긴해. 그리고 블루백반동은 옵션으로 나온 버퍼도 있고 스틸볼트캐리어도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모순된 구조때문에 정상적으로 블루백반동을 올리기는 쉽지않을것같아 그리고 리콜스프링이 생각보다 강한편이라서 리콜 스프링 장력이 줄어들면 블록백 반동이 좀더 올라갈것 같지만, 스프링이 약해지면 연사 작동시에 볼트 캐리어보다 피스톤이 먼저 전진해버리는 경우도 생길수도 있어서 스프링 선택하기가 쉽지 가 않을것같아. 그런것때문에 브랜드에서 스프링을 갈지말라고 권고하는구나. 다른 부분은 어떤것같아요? 볼트 캐리어쪽에 가스 밀대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가 잘 풀린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작동중에 그게 부러져서 아예 제거를 해버렸어. 작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호퍼고무 수명이 좀 짧은것같아.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반적인 GBB처럼 호폭고무 끝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GBB호폭고무는 고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총에 사용되는 전동권용 호폭고무는 얇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큰것 같아. 이런 부분은 MWS 볼트캐리어처럼 앞쪽이 별도파트로 움직이도록 해서 호폭고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야할거라고 봐. 그리고 기본호폭레버가 VFC제품처럼 별도의 완충물이 없는 레버구조인데, 이렇게 얇은 전동건용 호폭구물을 직접 누르다보니 집탄에 영향이 큰것 같아. 참고로 호폼레버는 완충물이 결합되는 부품이 옵션으로 나와있다고 해. 이런건 옵션이 아니라 기본제품에 포함해주면 좋을텐데 좀 아쉽네. 그리고 탄속저항문제가 있는데 가끔가다 탄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 이건 피스톤오링의 압축문제일수도 있고 볼트캐리어가 완전히 전진하기전에 피스톤이 전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스톤오링도 교환해주고 을 기어박스도 한번씩 리셋을 해주고 기어박스 리셋은 어떻게 시켜요? 어, 굉장히 간단해 일단 테이크 다운을 한 다음에 방아쇠를 그냥 한번 당겨주면 자동으로 리셋이 돼 그리고 이 총은 볼트 캐치가 한번 파손이 되었었는데 볼트 캐치 기능이 있는 건 좋지만 역시 지비브보다 약간 좀 무거운 편인 것같아 그리고 볼트 캐치에 닿는 이쪽 면도 마모가 있고 마지막으로 연사 시어는 사실 파손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파손이 된다고 하니 여분으로 더 준비를 해둬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메이커에서 개선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 오늘 살펴본 제품은 전동건 유저 입장에서는 외관만 총인것과 달리 반동과 조작감까지 느낄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서바이벌게임에서 안정적인 작동과 조작감, 지탄 어느 정도의 반동을 채워주는 것은 대체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구조가 한계라면 조작감이나 블로백 반동이 장점인 GBB를 대체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측의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개량으로 GBB유저들의 입맛도 채워줄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g b b 유 소비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지만 EBB 전동 블로우백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제조하는 회사인 만큼 다음 제품도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전동 건 리뷰는 국산 최초의 EBB 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신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GBB를 그냥 하나 만들어줘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정도 기술력이면 GBB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